여러분은 리당길을 아시나요? 서울의 경리당길, 경주의 황리당길, 전주의 갱리당길 등 전국에는 SNS를 통해 활발하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수많은 리당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이러한 리당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부평의 평리당길! 부평의 평과 경리단길의 리단길의 합성어로 SNS 속에서 인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평리단길은 주말 평균 5, 6만 명의 젊은이들이 방문하고 200여 곳의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명실상부한 부평의 핫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평리단길은 어떻게 인천 젊은이들의 SNS 속 카플레이스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평리단길이 부평의 유명 장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평 수출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부평시장은 1970년대 전후 인천 상권의 중심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80년대부터는 부평 지역 곳곳에 시장이 새로 생기면서 부평시장에 집중되었던 상권이 조금씩 분산되었으며 그 덕분에 주변에는 수십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뜨개질 골목, 커튼 도매 골목, 의류 골목 등이 털을 잡게 됩니다.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예전에는 커튼 골목이었던 부평시장 뒷길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 문을 연 카페와 음식점, 펍비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평리당길이 생기게 된 거죠. 젊은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를 SNS를 통해 알렸고 서울 경리단길에서 차가 난 평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면서 썰렁했던 골목이 지금은 활기를 띠며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평리단길의 원조인 경리단길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경리단길은 상권으로서는 좋은 입지가 아닙니다.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먼데다 언덕이고 길 또한 좁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격리단길에 찾아가는 손님이 많았던 이유는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과 컨텐츠를 가진 가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가 분석한 조사를 보면 이태원역 주변 임대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나 올랐습니다. 서울시 평균인 1.8%보다 6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리단길의 임대료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던 가게 주인들이 경리단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전주에 있는 경리단길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전주시 3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했고, 상가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시는 갱리단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 인프라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갱리단길을 청년들의 거리로 만들어 오랜 기간 상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물주, 임차인, 전주시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평리단길에서는 골목길이 지나친 관광지화가 되거나 SNS 속에서 맛집으로만 검색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푸디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리단길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언젠간 그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현재 SNS 속 평리단길은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있는 거리로 활기를 띠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곳곳의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평의 현재 성장하는 평리단길은 미래에는 평범한 길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입점했던 가게들은 자체의 매력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고 새로운 가게가 각자의 꿈을 꾸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바뀌고 있는 평리단길 잠깐의 유행이 아닌 부평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건 어떨까요?